스포츠니오스 온라인 뉴스팀 김종민이 황미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연예의 마태 기상캐스터 황미 나와 함께 출연 중이다. 두 사람은 달달하고 과감한 애정 스킨십으로 연애시청. 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장면이 방송에 담겨 훨씬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다른 예능에 출연한 김종민이 황민아와의 관계 주궁. 대당황하는 반응을 보여 하재다. 김종민은 최근 방송된 해피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 에석임 준호가 황민과 너와의 현재 진행형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해봐라고 묻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신 김준호의 얼굴에 핫팩을 던지고 엉덩이에니 킥을 날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이용진은 조업보다 사랑을 택했다며 김종민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고 김준호도 저런 리액션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종민은 미안하다고요라고 말. 하며 김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 연애의맛 김종민이 여행에서 갈등이 있었던 황미나를 위해 초로맨틱 놀이동산 이벤트를 펼친다. 15일 방송되는 TV 초전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의 로맨티스트 면모가 드러난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내린 김종민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내린 황미나를 얻음 속에 혼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황미나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김종민은 수상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은밀한 작전을 짰다. 이후 어두컴컴했던 놀이동산에 하나씩 불이 켜졌다. 서 프라이즈 이벤트의 황미나 얼굴에서도 웃음이 번졌다. 앞서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100일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미나와 사계절은 만나보고 싶다는 진심을 밝혔다. 101 축하 이벤트를 위해 낚시터 인근 놀이공원 대역까지 직접 알아보기도 연애의 맛김정민은 황미나를 위해 놀이동산 이벤트를 펼쳤다. 사진 슬래시 tv 조선 황미나는 단둘이 즐기는 놀이동산 속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갑자기 여노 놀이기구 타는 거예요. 라고 물음며 불안해했다. 김종민이 스포츠 놀이터 갔을 때 같이 못타준게 미안해서라고 답하자 이별하는 것 같아 이상해라며 걱정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이 준비해온 담요를 목에 둘러주고 따뜻한 차와 영화까지 준비하는 모습에 의해 그래요 자꾸마 지막으로 볼 사람처럼 일하며 또 긴장했다. 하지만 김종민이 선택한 영화 노트북이 끝난 후 갑자. 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김종민이 직접 준비한 백일. 이벤트 영상이 펼쳐지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황민아의 모습에 그저 해맑게 웃던 김종민이 갈등 후던. 진두 번째 심쿵 고백은 무엇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 미고 있다. 종합 편성 채널 TV 조선 연애의 맛 하차설이 불거졌던 기상캐스터 황미나가 근황을 공개했다. 황미나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사진 속 황미나는 흰색 긴팔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 차림 프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보내고 있다. 셀카 사진에선 날렵한 턱선과 커다란 눈망울 등 변함없는 미모다. 황미나는 연애의 맛에서 가수 김종민과 커플로 등장하 몇 프로그램 인기의 1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두 사람의 분량이 사라지며 하차설 아선등호 박진영 기자 궁합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바로 터져나오는 김종민 황미나커. 푸른 연애를 넘어 최고의 결혼수라는 내년 결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종민과 황민아는 지난 22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TV 조선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사주를 보기 위해 역술가를 찾았다. 점심을 먹으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내년에도 함께할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봤던 두 사람이다. 시종일관 달달함이 가득했던 두 사람의 궁합 역시 전생. 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좋기만 했다. 엽술가에 따르면 황민아의 사주엔 물이 가득했다. 엽술가는 웬만한 남자가 만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한다. 틈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황미나의 옆을 꽤찬 김종민은 이 같은 사 주에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반면 돈을 뜻하는 화, 화는 황미나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보니 돈에 대한 애착. 이나 집착이 없다는 것. 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설명이며 황미나에게 잘 맞는 남자는 토, 토의 기운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연애의 맛 김종민과 황미나의 천생연분 사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에서가 상커플로 활약하고 있다. 앞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역술가를 찾아가 결혼에 대해 한 질문을 했다. 역수가는두 사람 궁합이 맞는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미나의 결혼수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시기를 얘기해주면 올해는 애인이 들어오는 겉 내년에는 남편이 들어온다라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역술가는 이어 올해 연애를 잘하면 내년에 결혼한다라. 며이거 지나면 남편 운이 안 들어온다. 내년이 제일 좋은 운수라고 강조했다. 김종민도 같은 사주였다. 역술가는이 정도로 맞는 거. 풀이 거의 없다. 천생연분이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황미나는 백두노랑 머리 하얗고 늙은 신랑과 결혼해야 할사. 주 그러니 지금 김종민과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종민은 의기양양해져서 황미나에게 넣금일. 난다. 나 놓치면 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결혼해야 하나? 이렇게 잘 맞을 수 있. 나라고 해 황미나를 설레게 했다.